운동을 하고 풀어질 수 있는 운동을 오늘 소개를 해볼게요. 내전근 운동을 하실 때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허리가 분명히 아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엉덩이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스트레칭이나 누워서 할수 있는 엉덩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내전근의 알이 이제 많이 배겼을 때. 내전근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서 발달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내전근이 힘이 약하다고 해서 단축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얘는 힘도 약해지지만 단축도 되기 쉬운 근육이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충분히 풀어주셔야지 나중에 허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누워가지고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 주시고 붙여 준 상태에서 손을 깍지를 끼셔 가지고 뒤꿈치를 치골 쪽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서 무릎을 열어 줄게요. 음.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좌우로 흔들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조금 충분히 첫 번째 누워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발바닥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붙여주시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숙여줄게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 하시면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드시거든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이 경직되고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어 충분히 해주신 상태에서 바로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이드 라인으로 몸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사선으로 이렇게 어, 가슴, 옆 측면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 둘, 셋. 원위치 해주시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다시 원위치.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응. 다시 반대쪽. 응. 하나, 둘, 셋. 아시 반대쪽 또 하나 둘셋 마지막 하나 둘셋 천천히 원위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전근하고 옆에 있는 옆구리하고 근막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선으로 내전근과 옆구리 근육을 같이 늘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골반을 앞에 봤을 때 이쪽 다리와 이쪽 대퇴가 같은 각도로 벌리셔야 돼요. 그래서 벌리신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줍니다. 저번 영상에서 내전근 근육을 설명할 때 대퇴박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하는 스트레칭이 그쪽 라인까지 다 스트레칭이 되는데 잘못,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얘가 약간 찢어져요. 근데 다른 근육들은 이제 찢어져도 빨리 회복되는 근육이 있는데 인체에서 몇 가지 근육들은 찢어지면은 거의 복구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칭 할때 일상생활 하실 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스트레칭 할 때마다 아픈 근육이 있어요. 이상하게 늘어나면서 아픈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를 대시고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이렇게 대주셔도 되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가슴을 다 붙여주셔도 돼요. 근데 절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10초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요, 지금, 다리를 뻗은 쪽 손바닥이 엘보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은 이렇게 트위스트 하셔가지고, 반대쪽 손끝을 쳐다봐 주세요. 그래서 이때 이 팔꿈치를 밀어서 가슴을 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해주고 반대쪽 다리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주실게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골반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골반을 붙이고 그 상태에서 등이 굽지 않도록 가슴을 밀어서 직선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척추를 유지.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 뻗으신 쪽에 손을 엘보 서포트 해주시고, 반대쪽을 천장 쪽으로 손끝을 길게 늘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또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수정근 스트레칭은 그렇게 사실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 근데 여기가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 하시더라도 이 무릎이 꼭 바닥에 닿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타고난 어떤 골반에 벌어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은 치골 부분에 있는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되면 그 부분에 통증이 조금 오래 가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어, 좀 조심해서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등 근육으로 만나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